여정연의 국제계약서 말레이시아 법인설립과 운영비용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하려면 기업위원회 SSM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비용은 1억에는 300달러, 10억에는 2500달러, 100억에는 12500달러, 300억 이상은 2만달러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공장부지 가격을 알아보면 산업이 발달한 설랑골주나 페낭은 평당 300달러, 조호나 말라카는 150달러, 사라하학은 50달러 정도로 저렴한 편입니다. 말레이시안의 비숙련공은 월급이 150달러 정도지만 숙련공은 1000달러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40피트 컨테이너 운송비를 보면 부산에서는 400달러지만 상하이에서 200달러, 인도에서 1200달러, 유럽에서 1800달러, LA에서 2300달러 정도입니다. 육상운송로는 클랑에서 KL까지는 150달러이지만, 클랑에서 페낭까지는 900달러 정도입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톤당 200달러에서 1000달러 정도입니다. 산업용 전기는 킬로와트당 5센트에서 10센트 정도입니다. 부가세는 5 내지 10%이고, 개인 소득세는 1 내지 25%, 법인세는 25% 정도입니다. KR 시내에서 방 3개짜리 아파트는 임대료가 1000달러지만 외곽지역은 700달러로 조금 저렴합니다. 한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의 편도항공요금은 100달러에서 300달러로 저렴한 편입니다. 대만계 외국인 학교는 학비가 연간 4000달러 정도지만 독일이나 프랑스 학교는 연만 달러 영국이나 미국식 학교는 연 15000달러에 달합니다. 대중교통은 50센트에서 1달러 정도로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비자를 연장하기 위하여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비용은 왕복 40달러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말레이시아에서의 사업환경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국제계약서나 해외직접투자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